네, 안녕하세요. I am 툴입니다. 지난 편 공구 최저가의 비밀 두편잘 보셨나요? 오늘은 썸네일에 나와 있는 대로 10.8V가 18V보다 더셀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아니, 이건 또 무슨 왈왈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제가 왜 10.8V가 18V보다 더셀수 있는지 언급하겠습니다. 요거 셀 기억나시나요? 제가 그 유튜브 초반에 이런 말을 했었죠. 배터리는 셀의 집합이다. 요셀을 3.6 볼트 1.5 암페어 아워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앞에 앞서서 하나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그 시리얼 포레럴 기억 나시나요 직렬할 때는 s 시리얼 전압의 합그 다음에 p 포레럴 병렬 전류의 합 이라고 했었죠 요거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os 1p 요거는 이제 셀이 다섯 개죠 요거는 이제 3.6 곱하기 5 그럼 18V 그 다음에 1.5 곱하기 1 1.5 한마디로 18V 1.5Ah 배터리 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 여섯 개로 해서 3SEP 조합은 3 곱하기 3.6은 10.8V 그 다음에 2 곱하기 1.5는 3Ah 즉 10.8V에 3.0Ah 배터리 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셀이 5개인 것보다 셀이 6개인게 <웃음> 힘이 더 세지 않을까요 그러면 10.8 볼트 보다 18 볼트가 힘이 더셀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손님들이 찾으시는 거는 힘이 센 공구 잖아요 힘이 센건즉 한마디로 와트 출력이 높은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와트는 어떻게 구하냐 어, 와트는 이제 V 전압 곱하기 A 전류입니다 사실 요 와트가 충전 공구에 표시 잘안돼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점점 표기하는 추세죠 그럼 나도 와트를 구해보겠다 싶어서 배터리 팩에 있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럼 될까요? 땡 제가 1화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a h 입니다 암페어가 아닌 암페어 c 암페어 아워 즉 이제 배터리 팩에 적힌 걸 가지고 이제 V 곱하기 이제 아 요거 우리가 흔히 암페어라고 하니까 이거 곱하면 출력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배터리 팩에 있는 V랑 AH 앞에 있는 그 숫자를 곱하면은 와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와트시 즉한 와트의 전력으로 한 시간 동안 얼마나 일을 할수 있느냐라는 걸 뜻하는 거죠.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당전 전류 입니다 영어로는 discharge current 입니다 이제 노트북에 있는 방전 전류는 좀낮습니다 그 대신 오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전 공구에 쓰이는 배터리의 방전 전류는 큰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방전 전류는 높습니다 그 대신 사용기간은 조금 짧아지겠죠 네 어, 충전 공구용 배터리 안에 있는 셀의 방전 전류를 보통 20A 에서 30A 사이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 요거 언급을 하면서 이제 가정을 3.6 v 1.5 암페어 아워 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를 방전 전류가 20 암페어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5개 그 os 1p 보거는 이제 출력을 계산해 보죠 그러면 18 v 트 곱하기 20 암페어 즉360 w 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개 고3 s e p 그거는 10.8 v 트 곱하기 병렬이 두 줄이니까 그러면은 전류를 합쳐야 되죠 그러면 20이 아니라 40. 그래서 10.8 v 트 곱하기 40 암페어를 하면 432 이렇게 수치상으로 봐도 이 6개가 힘이 더센 거고 그러면 10.8 v 가 1 8 v 보다 더 힘이 셀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누가 하나하나 다 계산하나요 안하지 그래서 이제 딱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 배터리 팩 안에 셀이 많을수록 힘이 더 세구나 라고 말이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